아 너무 촉촉해 보이고요. 엄청 부드러워 보이네요. 닭다리살이라 네. 진짜 부드러울 것 같아요. 아나이작정이어저 네. 저, 연근도 맛있어 보이고. 와. 와. 와. 아, 저 소스가 무슨 소스일까? 저 바베큐 소스인가? 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아, 이제 똑같이. 위에 빨간 소스가 라즈베리로 만든 소스인데요. 오 감사합니다. 그거랑 아래 간장 소스 같이 드시면 아, 네. 아 아래 간장 소스고 네? 위에가 라즈베리 소스구나. 약간 딸기찜처럼 생겼다. 딸기찜처럼. 그게 뭐야? 라즈베리, 라즈베리 소스래. 라즈베리? 음. 어, 약간 음 엄청 고급진 딸기잼 맛이야 엄청 고급진 딸기잼 맛오음 그렇지? 흐난 <웃음> 아, 한번 먹어봐야지 일단 봐 <웃음> 닭다리살이라서 그런데 진짜 잘 잘려 이거 봐봐 윤기봐 윤까비찜하다 <웃음> 닭고기하고 라즈베리 와음 이게 불프 구워서 살짝 숯향도 나는데, 진짜 부드 약간 바베큐 그 치킨 먹, 뭐, 어, 치킨 먹는 것 같기도 해. 순살. 이 밑에 간장 소스가 좀 짭짤하고, 위에 달달해가지고 진짜 단짠단짠인데 한번 먹어봐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무슨 맛인지 알겠다. 어. 단짠해. 음. 과일의 그 상큼함이랑 두툼하니까 씹는 맛이 있는데 부드럽지 않았어? 음,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?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. 이런 식감은 또 처음이네. 하나 더 나왔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혹시 양이 되게 많으신데 혹시 직업적으로 드신 뭐 그런 두부나 이런 거 하시는? 음 뭐? 아니요 저희 그냥 진짜 잘 먹는 거예요. 아 그냥 자기야. <그냥. 웃음> <웃음>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. 아 네. 음. 오 양이 양이 후덜덜 하시는데. 말리 고개를 절혀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목조 찌르겠어 목조 찌르겠어 와 아, 저러워 대박. <웃음> 대박 아니 아아 한국 아들? 음+ 음 조종? 음. 좀 불안한데 수다 수다 수다 수다 수다! 저거 어떻게 다 들어가 다 들어가 <웃음> 역시 아이 분들한테는 그냥 포크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생각만 주면 되죠. 그냥 집어서 잠깐, 그냥 네. 집어서 드시네요. 종이접기처럼 접어서 넣으니까. 어, 네, 꽈리고추 드릴게요. 어, 지금 보니까 거. 꽈리고추 옆에 토마토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지금 상큼할 것같 사장님이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어 네. 같이 싸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꽈리고추? 응. 오케이 오반이리반말리와 너무 배고프다 진짜 맛있어?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 맛이야이게지이까지소스들이 오케이 짠단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새로운 무한 맛이야 반복. 먹은... 무한반복 무한반복이야, 무한반복 계속 들어가 것 같긴 하단 말이야? 음음음음음음 이거 토마토랑 고추랑 고추랑 이렇게 해서 가음 우와 음음 반짠, 상큼, 반달잘 짭짤 감춘 맛도 확 올려주지 않아? 같이 너무 먹으니까? 있어요. 너무너무 이